뭐과거의 민변 출신들이 아주 뭐 도배를 하지 않았습니까? 저는 뭐 선진국에서도 특히 미국 같은 나라보면 은 그런 그거버먼트 어토니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정관계에 아주 폭넓게 진출하고 있습니다. 그게 법치국가 아니겠습니까?